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아니세요안녕하요안명안요 아, 아, 아, 아. 뭐, 뭐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세요세요 안녕하세요. 안요안녕지만요안녕하안녕하안녕하세 혹시 한번만 저 인사 좀 아, 해주시면 안될까요? 짧게 예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밥본차 잘... 아 이거 둘저사시대네 감사합니다 음. 아네아네 아, 네. 네, 제가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많이 안 해봐가지고 아, 네저도네 세안님처럼 잘 못해요 아 그래요? 네.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인사해주셔서 아네감사 네. 아, 네. 오늘.. 오늘, 오늘 화이팅아 화이팅. 우리 다른 팀이구나는데 아 파이팅하지 마세요 <웃음> 네 둘째 화이팅. 슈화티비 오늘 파이팅하지 마세요 선생님 네, 네. 네. 화이팅. <웃음> 감사합니다. 네. 자, 아프리카 TV 스포츠 그리고 리본 한방병원과 함께하는 제3회 자선 풋살 대회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굉장한 피지컬과 또 신입인데 네, 어, 많은 화제를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BJ 준호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준호 님 사인해 주시고요. 아니 어깨에는 무슨 따로 훈련을 해요? 아니면 이게 타고났어요? 야구. 야구? 어우 어깨 깡패요 완전히 오네자이쪽으로와주시고요자 어, 간략하게 소개 한마디 하고 오늘 대회 소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어 b j 조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최고의 스타분들과 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게 됐는데 너무 영광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도> 오케이 야구를 했다라고 해요. 맞아요. 어, 그래서 그런지 몸이 진짜 좋네. 상체 같은 게 색내 좋아요. 예. 음... 아니 굳었어 오오 <웃음> <오>, 놀래라 <웃음> 누구한테 던져 준거죠? 아조원이 <웃음> 선수는 던졌습니다 아 지금 홈구는 골키퍼인데 스텝을 밟고 있어요 조원희 주노 또 체력이 오. 금방 다기 때문에 경카드도 언제 이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생각보다평평하네 다시 준호, 김대서세야볼진행갔게요세야 때려, 때려 때려야지. 세야 네. 밀고 가죠. 밀고 가죠. 송중국 뺏기잖아요. 와. 중간에서 주다 예. 네. 김용대 선수 들어와서 필드 플레이로 어 뛰고 있아 좋아요. 아, 좋아요. 와! 준호, 구구의스이버트리가다 야, 오늘 홍구 장난 아닙니다. 여기서 히스를 이면서 1쿼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천수 없는 청소 는 제가 봤을 때좀 중요한 게 준호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이게 피지컬적으로 좋다 보니까 수비적으로 뒤에 있으면서 커트하는 장면이 준호가 꽤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약간 후방 빌더 팔때 약간 오른쪽 사이드에서 썼는데 역시 네. 몸이 좋아요, 몸이. 아, 예, 예, 또 야구를 했기 때문에 운동에 대한 감이 있는 거아요죠 물론 예. 뭐 이제 축구하고 야구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몸의 어떤 밸런스나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잘하네요. 네. 아니 발바닥이. 지금 벌써 양발이 발바닥이 다 까졌어요. 안 뛰다가 뛰려니까. 아, 축구는 못하는 운동 중에 하나라. 뭐야? 안아 돼, 나 공격을 안 해가지고, 공격 못해요. 수비밖에 못해요. 아 이미 발바닥 다 물집이 아니라 다 벗겨진 것 같아 이미 물집 생긴 다음에 물집이 이런, 이런 물집이죠 큰거어 재밌게 했어요